좋아.. 재단장님! 재단장님! 네. 뭐..뭐..뭐야? 충성! 어! 무슨 일인가? 저희가 드디어 SCP를 확보했습니다! 뭐진짜인가 네! 그렇습니다! 당장 안나하게! 네! 096 녀석.. 조심하시쇼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조심하십쇼! 괜찮으니까 괜찮다니까 총알 할 아 도대체 이 아줌마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지역에 와가지고 건물을 판다고 다 쓰러져가는 걸이 아줌마 사기꾼 아니야 진짜 이거? 아이 아줌마 아줌마 어딨어요?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라고 아니 저 아줌마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셨대? 아 아줌마 아우, 아우 왜 이제 와 이제 와 이제 와 아까부 기다렸잖아 아니 여기서 무슨 건물을 판다는 거예요 아줌마 사기꾼이죠 너예 <웃음> <말아. 웃음> 예. 내가 부동산만 25년째야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전 아주 널찍하고 아주 튼튼한 건물 찾는다고 아우 진짜 참만 메고 따라와 따라와 내가 사실 이 건물 아무한테나 소개 안 해주는 거야 아니 그렇지 여기 무슨 건물 있다는 거야 도대체 어렵셔 이거 뭐예요? 잘 들어 부터 조심해야 돼. 예전에 무슨 전쟁터에 방공으로 쓰였던 곳인데 여기 무슨 작전본부를 썼던 곳이던가 뭐 그랬대. 어쨌든 들어가면 시설은 괜찮을 거야. 자 들어 따라와 봐봐. 어, 그래요? 어, 그러사 안돼. 오 여기 뭐야? 그러사 안지 그러사 안지 내가 뭐라고 했어? 자자자 잠깐만 키가 여기 있었는데 집주인이 키 줬는데 아 잠깐만 문, 문 문을 어떻게 열지 이걸 이렇게 열나? 어, 아이 비켜봐요. 아이 진짜 1, 2, 3, 4오얘 뭐야 무슨 제주야 얘? 아니 보통 집 보러 가면 1, 2, 3, 4 아니면 0000이에요 비밀번호아 진짜 아줌마 집 아니 집판 잘아줌마 그것도 몰라요 어우 어쨌든 야 용하다 용해 잠깐만! 시스템 비정상? 아니 아줌마 비정상인 건물을 한대 팔려는 거야 지금? 어뭐 그래서 싸게 주자니 오 아, 알았어요 둘러보시죠 아 근데 건물들이 많이 상했네 이거 아 이거 페인트 다 칠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칠하지 이거 자 따라와 총각자 이제 이 문을 지나가면은 아이디를 여기다 주민등록증 맡겨 아 주민등록증이요? 여기 맡기고 올게 키 받아 에, 네, 키 이렇게 받고 예 일로 오야 요거 요거 쓸만한데요? 띵띵아 띵. 짜증나 진짜 너 같은 애 때문에 고장 나는 거야 <웃음> 자 빨리 와봐 네 자자자자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사무실인가? 여기 왼쪽 보면은 방이 음, 하나가 있고 그치 무다의 에스시를 리를안하나 사무실 무다 쓰고 케테르랑 아, 뉴클리드 등급을 그래야. 놓고 뭐? 뭐라고? 정리를 한다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줌마 제가 알아서 둘러 버텔 가지마 그냥 저 가셔도 돼요 어. 알았어 마음 청해지면 연락 줘 알았지? 아예 아니 안녕하세요 한 시간 안에 전화 줘네 아줌마 좋았어, 좋았어. 지금부터 수리 시작하자! 렛츠고어 김기사! 어예최단장님 아, 전기를 또왜안 들어와 삼구 전기를 왜안들어오냐고 예! 아한 시간마다 끊기는데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유 아유 이동 이동 이동 아, 여기야? 아예아 예. 아, 여기 나와서 더 조여야 될거 아니야 여 이렇게 그렇지 예 하나하나 다 봐야 된다고 내 집이라니 하고 하라 생각하란 말이야 그치 요 위에+ 위에 여기도 어여기 빨리 줘요 어예 아, 아, 죄송합니다 정 박사+ 정 박사 어어최 단장님 오셨습니까 연구는 잘 진행되고 있겠지 네절 따라오십시오 음 그래 하하하하하하 <웃음> 대단해+ 대단해 scp의 특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들을 다 만들어 놨다. <웃음>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자나와예 네. 내가 실력을 보여주지 에이, SCP 녀석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제단장님 좋아 제단장님 제단장님 뭐, 뭐 뭐야 충성 어 무슨 일인가 저희가 드디어 SCP를 확보했습니다 뭐 진짜인가 네 그렇습니다 당장 안 나하게 아시죠? 좋았어 에스시필 드디어 확보를 했군 이쪽입니다! 하나 둘둘둘 둘, 둘, 하나 둘 왼발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왼발 손이 길러! 야! 아, 잠깐만 야야야예예뭐 <웃음> 지금 장난해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제가 훈련, 훈련 항상 훈련을 받느냐고 이게 이이 생활, 생활 습관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빨 가! 네 알겠습니다 왼발 왼발 야아 아이저 이쪽입니다 뭘 잡았길래 도대체 그러는거야 잠깐만 공구력? 예 공구력을 잡았습니다 니들 공구력을 어떻게 잡았어? 그냥 어쩌다보니까 어쩌다보니까 예 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문 열어 네자 이쪽입니다 조심하십오아 걱정하지마 공구력은 내가 잘하니까 자 이따 문좀 열어줘 네 알겠습니다 음 공구력 맞군 조심하십시오 재단장님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잘했어 성공적이야 문 닫아 네 알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녀석을 잘 잡았군 감사합니다 자 이쪽 문 열고 네 아냐아냐 얼굴을 좀 봐야겠어 공구력 녀석 조심하십시오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조심하십시오 잘 타니까 괜찮다니까 출발할까 봐 이동이야 아 그걸 아니죠 다내눈서 나가는 거야 아 위험해 보여가지고 파이파 닿냐 아 그럼 자 핵시설로 이동 네 하하하하. <웃음> 나코벙이 이곳에서 <웃음> 세계 최고의 SCP 재단을 만든다 <웃음> 나는 드디어 염화 <영혼> 끝에 <웃음> 이 핵을 만들었다 아하하하하하 <웃음> 전세계에 있는 SCP들 긴장해라 이제 너희는 내가 격려한다 뭐해! 당장! 전세계에 퍼져있는 SCP들을 다시 잡아! 네 알겠습니다!